통오겹 먹어볼까 미칠듯한 바삭소리를 느끼며 고기 먹고 쫄면 먹고 먹을수록 환상궁합이네 음사운데 먹은 밥공기만큼 공기도 먹어요 자 오늘 슈퍼 크리스피 통삼겹을 먹어볼 건데요 예, 다른 분께서 이 껍데기를 조금 더 바삭바삭 부드럽게 먹을 수 있는 레시피를 올려놓은 영상이 있어서 이번에는 그 레시피대로 만들어봤거든요 자세한 거는 하단에다가 링크 걸어둘 테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 보시면서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만들어진 이 껍데기 먼저 먹어볼게요 진짜 부드럽다 이게 처음에 가마솥에다가 먼저 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콜라겐을 약간 파괴시켜줘서 딱딱하지 않고 바삭하게 먹을 수 있게 하는 레시피였는데 얘가 제일 이뻐가지고 큼직하게 잘라서 했는데 실패했어요 수분을 조금 부족하게 넣어서 여기 위에 콜라겐이 압력소에 늘러붙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만든 게 얘입니다 얘. 와... 보이죠? 완벽하게 그래서 일단은 실패작 먼저 먹어볼게요 어떻게 소리가 차이가 있을지 콜라겐층이 날라가서 약간 바스러지는 소리가 나는데 바삭소리는안 나잖아요? 제대로 성공한 슈퍼 크리스피 어? <웃음> 이게 다 뼈잖아? 이럴수가 그러면 은 뼈는 빼겠습니다 <웃음> 야, 이게 다 물렁뼈였어? 어디갔습니까, 이거? 이거 이따가 뜯어 먹어야겠다. 먹어 볼게요. 딱 난다. 진짜 쫄면이랑 먹어보자. 와, 진짜 맛있어 보이죠? 아내가 옳았다. 저는 원래 팔도 비빔면 해 먹으려고 했거든요? 근데 아내가, 아, 진짜 쫄면 먹어야 된다고. 진짜 쫄면 너무 맛있다고 그러는 거예요. 그냥 진짜 쫄면 먹어! 이렇게 해서 먹었는데. <웃음> 고마워요, 여보. 뭐. 아, 너무 맛있는데요? 아, 광고 아닙니다. <웃음> 여러분 꼭 해드셔보세요 너무 맛있는데요? 꼭 슈퍼 크리스피 아니어도 그냥 삼겹살이랑 한번 드셔보세요 너무 맛있네? 고 대박이다 이거. 아 근데 슈퍼 크레스피트 한 한겹이 느끼한데 맛이 너무 깔끔해요 그래서 같이 먹으면 안 느끼해요 너무 잘 어울려요 와이 비주얼이거든 이렇게 보면 더 예쁘거든요? 내가 항상 집을 때 잘못 집어 요걸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죠 장난 아니죠? 먹을 때 깻잎이랑 당근을 꼭 넣어야 돼요 당근 싫어해도 당근 넣으세요, 깻잎이랑 와, 그건 진짜 맵네 삼겹살 기름에 이게 중화돼서 이게 매운지 모르고 그냥 먹었구나 진짜 맵운데요 약간 불닭이랑 비슷한 수준인데 불닭보다 조금 덜 매워요 잘 어울린다 그러면, 그죠잘 먹었습니다 통삼겹은 진짜 느끼하다 옛날에 이렇게 안 느끼했던 것 같은데? 한살더 먹어서 그런가? 30대 중반이 돼서 느껴졌나 자, 다같이 한살 드신 분들 짠! 축하드립니다 하... 아, 이제 우리 첫째가 이제 초등학생이 됐어요 와, 하... 세월이 진짜 빠르다, 그죠 첫째가 100일 때 유튜브를 시작했거든요? 끝이니까 뭐 엄청 오래된 것 같다 그죠? 지금까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알았죠? 안녕